바벨 트레이닝 무거운 걸든것 힘들지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심옥댐입니다. 오늘도 게스트를 한분 모셨는데요. 바로 피지컬 갤러리에서 나온 계란입니다. <웃음> 계란형과 오늘 저랑 함께 20분 기초 체력 운동을 해볼 거고요. 한 가지 동작당 2분씩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걷기 30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자, 걸어 주세요. 이거자세로이거하기전 아, 이거를 테스트 이거하하요이하요이거세요 5분, <웃음> 5분 전에 를하세피이거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하하세하고요 이거를 소리가 나지 않하세 가볍게. 를 하세요. 이거를 하세요. 이하세요세요요 좋아, 15초야. 덮기, 뛰기, 가볍게 뛰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발에 바가지에서 소리가 안 나게 뛰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쿠션감을 내 몸에서 잘 사용하는 뛰기라고 볼수 있어요. 막쿵쿵쿵쿵해버리면은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에서 조금 데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뛰어주시면 돼요. 미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네. 층간 좀음 조심. 자, 층간 소음 하다 자, 다시 버핑합니다. 시-작! 이미 띨 30초랑 띨 30초만 해도 약간 숨이 가빠질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좀 괜찮아요. 기초 체육, 초보자를 위한 운동입니다. 화이팅! 검경을 위해서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웃음> 여기까지 동작을 1분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 자, 다시 달리기로 갑니다. 시작 가볍게 구부기듯이 조이 음. 좀 하세요. 이번에. 그래. 어, 이런 <웃음> 그래요. 가볍게 어깨 풀어주시고 팔다이를 약간 털어주는 느낌으로 뛰는 것도 좋아요. 다음 동작을 하프 스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준비하시고, 지. 자, 핫본 스쿼트니까 무리 하지 마시고 골반을 열어줬다가 쭉 끌어올리세요. 무릎 열어주고, 키가 커지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앉았다가 그러면, 이상한 흉과이나고 있어요. 후, 마시고, 앤 내쉬고 이 동작은 패스를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2분 동안 한 가지 동작을 연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리듬과 박살을 유지하면서 깊이 앉지 않아도 돼요. 우리 채널 얘는 안아닌데 이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뭐해요? 다들 왜 그래요? 어, 마시고 내쉬고 골반을 열어줬다가 한체 전체 힘을 천장으로 끌어올리세요. 첫째는 팔을 앞으로 해도 되고, 깍지를 껴도 되고, 만세를 네. 해도 됩니다. 깊이 네. 앉지 마시고, 골간에 워밍업을 시키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올라오는 네. 순간에는 좀깊숙이 배터리가 오는 것 도록 심폐지구령을 도용해 줄수 있어요. 니무나게 네. 되면. 네. 네. 원래도좀 느리게 해야 좀 느리게 나. <웃음> 네. <웃음> 조금만 더 힘해서. 힘 내리게, 화이팅! 펑크요라스! 무슨 딱딱 소리가 나는데? <웃음> 관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홀, 바디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음 동작은 암 워킹이에요. 한쪽 사이드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 어, 워킹이요? 네. 만세하고. 둥글게 내려와서 걸어옵니다. 플레이크 자세. 아, 뭐해요? 아, 아 뭐해? 다시 아, 돌아가요. 올라와요, 만세. 다시 내려가요. 걸어와서 플레이크에서 넘출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요. 일단 발바닥이 뜨고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웃음> 플레이크. 다 s a 라고 s 세 y 세 say, I say, I say, I s a 없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ay, I s a 힘을 길 a y I say, I say, I say, I say, I s a 나 m 서 저한테 u r e You're such a g 편집해 주 o u r e such a good. You're such a good. You're such a good. y 하고 r e such a g o 힘들 You're s 지 c h a good. You're such a 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 좀건강해지십 이분이 치우죠, 것 같아요 이거 다 거의 다 됐나요? 아니아니 이렇게 착할때죠죠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알죠? 딱! 준비! 시작! 들고 천천히 내려요. 다시 들고 아 이거 딱눈 둔다고 생각하니 네! 엉덩이를 꽉 조여서 천천히 내려요. 마시고 업! 내쉬고 다 골반을 터내고 엉덩이 밑쪽 부위랑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립니다. 꼬리를 꺾지 마세요. 여기서 허리를 꺾는 분들한테 힘 팔아주세요. 저요? 네. 골반에 중립을 좀 맞춰놓고 이제 꼬리뼈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꼬리뼈를 막는 느낌도 모르면 어떠죠? 어, 이제 꼬리뼈를 천장으로 하여튼 들어올린다는 느낌. 그게 잘안 된다고 하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 꼬리뼈를 들어 올리면서 이 엉덩이를 확 이렇게 안쪽으로 쭉힘 준다는 느낌으로 옛날에 그 이제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율등이 자 앞으로 나와. 칠판 잡아. 이제 이제 메로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겠죠. 엉덩이 힘을 꽉줘 가지고 이제 체량을 내 맞기 전에 그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시킨다는 느낌으로 수 힘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지도2분 내내 하면 엉덩이와 이 허벅지. 이나무입안시는분들에도 골반의 열림이나 코어나 엉덩이 뒤쪽 그리고 침럭 분량들도다중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 진짜 어전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아, 터질 것 같아요. 와 <웃음> 아, 진짜 트럭으로 공감 대상사하네요 진짜. <트러블을> <웃음> 행사하네, 진짜. <웃음> <지금>. 방금. 이분내 <웃음> 해볼 적 있어요? 저요? <웃음> 네. 아, 저는 2분 도까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다. 파이팅. <웃음> 파이팅! 벌써 4가지 동작을 했어요 와 오늘 몇가지? 6가지 동작지 동작합니다 <웃음> 내려놓고 다시 유산소에 일어나세요 아, 팔벌레들이 갑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셋, 사뿐사 사뿐. 시작 좋아요 셋넷 다섯 약간 저는 하 하트, 채를 와이드 스쿼트 하는 느낌으로 걸려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면서 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향면 바깥쪽으로 해서 뛰면 조금 더 하체가 안정적인 느낌이 날 거예요. 와, 이거 2분 동안 <웃음> 제가 만들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웃음> 와우, 이제 한 30초에서 40초 된것 같고요. 계란면 화이팅! 맛있어. 아, 여기서 바꿀 거야. 일분은 걷기로 바꿉니다. 오케이. <웃음> 후! 진짜 바꿔줍니다. <반가워진다>. 순간에 <웃음> 좋은 휴식이 들어가는 거야. 걷기. 이때도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속 성상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운동 중이고 어디 가요? 걷기하다 <웃음> 보니까 지금 약간 스트레스 올라. 여러분 운동할 때는 딱 영상을 한번 틀었으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망 가지 마십시오. 저도 하고 <웃음>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로 넘어갈 거예요. 준비해 주시고요. 와이드. 아 와이드. 네. 와이드. 호흡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았으면은 어, 체력이 좀. 좋으신 분에 속하신 거고 아직 손이 확 붙으면 아직 조금 더 교축 력을 늘려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내 이름이 진짜 체력도 좋은 것 같아요. 말안하셔 자, 네. 갑니다. 네. 시작! 무릎을 활짝 열어서 앉았다가 쭉 끌어올리세요. 앉을 때는 무릎을 열고 일어날 때는 머리를 위로 길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상한 거. 스모. <웃음> 스모 l 보신 적 있어요? m a l l Small. 실제로 이 자세가 스 l 스커 m 라고도얘기 a l l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Small. s 체 a l l Small. Small. s m 체 l l s 지 a l l Small. Small. Small. Small. 그럼 또 골반도 열어줘야 되고 엉덩이 근육도 써야 되고 골반을 열기 위해서 엉덩이 귀도 많은 것도 그렇게 축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스트레이트한 상태 유지되고 무릎을 열수 있는 만큼 걸리면서 꼬리뼈가 담궈졌다가 호흡해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세요 마시고 하, 내쉬고 마시고 이 갯스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약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 하는 것도 체력을릴때 굉장히 좋아요. 제 영상 중에 10분 스쿼트가 그런 영상 중 영상이고요. 아, 힘들어말꼬고 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어요들어요 이기 시니했어 진짜 힘들어요 완전히 맑고 이기 시작했어요. 완전어요개전남 맑고 이기 시어요 다음은 스쿼트 사이드킥 들어갈 거예요 언제 끝나? 2분 넘었죠? 아닌가? 저도 되게 구독자분들이랑 다르게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팀이 신호를 조지만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가득해요. 운동할 때. 네, 환경점에서 촬영점성이 되게 열악해요, 지금. 자, 갑니다. 오, 스쿼트에다가 왼쪽으로 사이드킥을 쭉 뻗어주세요. 빨리요, 오예뻐. 어, 어. 네, 놓다가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으로. 이것도 엉덩이를 네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앉았다가 사이드 킥할 때 집중을 시켜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중근근을 조금 발전 달시키면서 안정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하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작은 스쿼트 동작이 포커스가 아니라 사이드 킥 순간이 포커스인 거고요. 또 마셨다가 훅 뻗는 순간에. 강하게. 골반뼈를살짝 뒤로도 열어주고 앞으로도 열어주셔야 돼요. 안고 훅. 안고 훅. 이 지지하는 쪽의 다리를 계속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무릎이 혹시라도 안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벽을 잡거나 의자를 잡고 수행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정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안고에틱킥 전라부터 정읍에서 보내주셔야 된다이거는좀 그러니까 힘드니까 일분 빠져달라고도 우리 김진수씨가 문자 발전을 보내줬는데? 김진수 누구야 나와. 어떻게? <웃음> 김진수는 중학교 동무 진수야, 나잘 있냐? 야구 잘했는데. 아힘 흔들게 하지마. 바로 운동할 때는. 아! 중등부 터질 것 같아요. 중등부 안전하세요, 지금? 네. 중등부 안전해요? 중등부안전하요 네. 아, 니안아 불안정이야. 앉아지않아니아 <웃음> <앉아버지 안 웃음> <웃음> <안전한 웃음> 너무 힘들다. 아... <웃음> 와, 도 진짜 굉장히 네. 은요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웃음> 조금만 이팅해서몇분남죠 네. 세 동작 남았어요. 4, 3, 2, 1. 자, 다음은, 어깨에서, 축하드려면, 레플라운동작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웃음> <웃음> 제가 처음부터 릴게요 자, 여기서, 올라오세요. 아, 이거. 올라오세요. 다져가세요내려 가세요. 내려가세요. 올라와서, 레플라우 꺾고, 내려가제요 아니, 올라서 제발요. 당기고, 턱 약간 당긴 상태에서 하요 들어 올리고. 엉덩이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엉덩이 쓴 걸로 이 동작을 연결해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좀 투쟁이에요. <웃음> 당기고 W 모양으로 팔꿈치를 옆구리를 향해 당기는데 좀 멀리 어깨를 열어주는 느낌과 함께 진행해 주세요. 이 정도 템포면 될것거아요 네. 들어 올리고 당기고 다시 동작가 내리고. 엉덩이를 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체를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데서 호흡은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땀도 <웃음> 안 끝났어요. 끝이 없어요 <웃음> 그리고 발기고 뻗고 돌아오고 그리고 풀 뻗고 맞시 벗고. 조금만 더 화이팅! 자, 이제 두동작나 남은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상체만 살짝 들어서 팔꿈치 당기고 다시 보내다가 내려오는 패턴으로 하시길 바 당기고 그리고 당기고, 그리고 당기고 당기고 이게이렇이거요 언제든 시간 약간 가지고 노는 거. 체감이 약간 이래요. 이거 되게 체감이 오랫동안 하는 느낌이야. 하나만 더. 어, 하나만 더. 사, 사로 나. 사, 들어오세요. 런지 운동 취세요 런지요? 네, 걱정 에고로 앞으로 오세요. <웃음> 시간이 없어 이렇게 잡아봐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 살짝 접어봐요. 왼 다리 뒤로 받아요. 지 <목소리> 네. 살짝 더 숨겨도 요 잡아당기지 말고. <웃음> 이게 덕이라고 생각하거나 진짜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고요. 와, 엉덩이 많이 들어 <웃음> 네. <좋네. 웃음> 커플끼리나 뭐 부부끼리 하셔도 됩니다. 너무 한쪽 한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중심이라 계속 1분, 1분 치라고 말해주세요. 1분, 1분. 팔꿈치. <웃음> 이번이 아, 해보후 이거 저 섭취도 이상 안 하는데. 후! 이거 봐보 사이트로 반대요봐 아, 보세또 왜, 몇 <웃음> 번. 뭐 아, 뭐예 네? <웃음>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요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 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짜, 을 이거 보 진짜, 진들다 보니까 진짜, 진 저를 가끔 요구가 뭐, 있지 않나? 아, 나나어나 아, 아, 아, 아, 자, 하실 때지 발바닥이 바닥에 딱 붙어 있다는 느낌을 주셔야 엉덩이가 힘이 들어오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큰 이유는 힘들어서 그래서 큰 거. 다 하 둘! 플리다뭐라고 아, 플루스트다 어, 준비. 어, 플리스 커트? 네. 화이팅. 준비. 시작. 공간을 <목소리> 살짝 열어볼게요. 쉬이. 천천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상한 소리 내죠 둘! <목소리> 자, 플스코트는 <플레이크 목소리> 수컷은... 우리 뭐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 무릎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편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와, 잘안들어봐다니까요 네. 이거 주체하시는 피드레이미 교수죠어떤가 이거 이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고생하셨습니 아, 은 자, 네, 2년 뒤에 자자거니 <웃음> 되게 힘들다. 제 어, 힘드네. 제 여러분, 벨트레이닝 무거운 걸 듣는 거 힘들지 마.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네. 남자분들 진짜 해보시면 힘들죠. 네, 힘들어요, 진짜. 8시잘 버텨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너무 잘 버텨어요. 습니다 뒤에 영상 하나 더 찍을 거예요. 거짓말 한요 포기러졌다, 포기러졌다. 자 알고 있어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봐야 된다. 몰라요. 이따도 알바가 있어가지고. <웃음> 어 떡볶이 좋아해요. 따라갈게요. 어. 그리고 지금 제니 안보여서잘 모르실 텐데 땀이 눈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 너무 아파요. 여러분 항상 운동할 때는 집에서 할 때만큼의 체수하고. 민나 상태에서 하시는 친구에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 라스트와. 예! Yeah!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돌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바로! 뿅뿅! <웃음> <요구보.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不知道啊。<笑> 不知道?